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이경범프로입니다 드라이버에서 가급적 나오지 않으면 좋은게 하나 있죠 바로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가 나게 되면 당연히 방향도 좋지 않게 되고 혹은 우리가 오조준을 해서 공을 중앙에 떨어뜨린다고 해도 거리에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 슬라이스를 교정하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아우딘 스윙 궤도 두번째 오픈된 클럽 페이스 아우딘 궤도가 나오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클럽이 떨어지는 힘보다 몸이 회전을 하는 힘 클럽이 앞을 향하는 힘이 더 강하게 되면 은 체는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우딘 궤도로 공을 깎아 치기 때문에 공의 오른쪽 스핀이 걸려서 슬라이스가 나게 되는 거죠 이 동작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론 수직 낙하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이 클럽의 움직임, 힘의 움직임 자체를 앞쪽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공쪽으로 가져가주는 걸로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회전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체가 앞으로 들어오니까 아무리 우리가 탑에서 힘을 빼고 클럽이 떨어지길 바란다고 해도 순간적인 움직임 자체가 앞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니까 몸의 회전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클럽의 회전을 먼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내 몸의 앞에서 돌아져 있는 내 몸의 앞에서 클럽의 회전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회전을 내 몸이 따라가준다면 지금처럼 클럽 페이스는 굉장히 쉽게 스퀘어가 되겠죠 몸을 먼저 회전시키고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스퀘어로 만들어봤자 공은 깎여 맞으니까 슬라이스가 나지만 클럽이 먼저 들어오면서 스윙 궤도를 인투아웃으로 혹은 인투인으로 바꿔주는 동작을 하신다면 슬라이스가 나던 공이 지금처럼 왼쪽으로 휘는 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팔뚝,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내 팔꿈치의 바깥쪽 부분이 내 왼쪽 복사근 쪽으로 붙어주면 은 아주 자연스럽게 팔의 회전과 인사이드의 스윙 궤도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인아웃의 스윙 궤도와 어퍼블로우의 어택앵글도 굉장히 쉽게 만들면서 공을 훨씬 더 띄워치기가 편안해집니다. 몸의 회전이 나는 급하지 않다. 그런데 슬라이스가 난다. 그렇다면 스윙 궤도는 이미 아웃사이드인이 아니라 인투인 혹은 약간의 인사이드 아웃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바로 클럽패스 때문, 스윙 궤도 때문이 아니라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 앵글이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궤도는 잘잡혔기 때문에 지금의 궤도를 유지하시면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왼손 새끼손가락부터 세 개의 손가락, 새끼손가락, 약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요세 개의 손가락을 순서대로 이렇게 주먹을 쥐어주면서 말아 쥐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가 굉장히 쉽게 다치게 됩니다 꼭 손등이 이렇게 꺾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잉 동작과 굉장히 비슷한 거지만 우리가 보잉 동작을 억지로 만들어주려고 요 왼손의 엄지로, 왼손의 검지로 보잉 동작을 만들어주면 지금처럼 헤드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다 보니까 억지로 보잉 동작을 만들어주지 마시고 왼손의 세 손가락을 순서대로 감아 쥐어주면 은 자연스럽게 패스는 유지하면서 페이스 앵글만 닫히는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 패스는 기존의 인투 아웃 혹은 인투 인을 유지하시게 되면서 열리던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는 슬라이스를 쉽게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스트레이스성 볼, 혹은 약간의 드로우성 볼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자연스럽게 탄도도 지금처럼 약간 낮아지게 됩니다. 열리는 페이스 앵글은 자연스럽게 로프트를 높게 만들기 때문에 공이 높게 뜨지만 이게 스퀘어로 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프트도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올바른 탄도도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이제 세 번째 방법. 나는 몸이 먼저 회전을 하는 게 너무 편하고 클럽이 지나가게 하는 게 조금 어렵다 노력해도 약간 교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몸이 회전을 출발을 할때 오른다리에 힘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전에 의해서 체는 앞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몸이 회전을 할때 다운스윙이 시작할 때더오른다리 차주게 되면은 회전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은 스타트는 했지만 오른다리가 차주니까 클럽은 앞으로가 아니라 아까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약간의 로테이션만 가해지게 되면 은 몸의 회전이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클럽 헤드가 치고 나가지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튕겨지는 동작이 발생을 하면서 이 반동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도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클럽이 먼저 지나가니까 로테이션 동작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슬라이스도 같이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내 몸의 회전을 강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회전을 억제시키면서 헤드의 회전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헤드의 뿌려짐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인 거죠. 지금처럼 오른다리가 한 차례 잡혔다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슬라이스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볼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클럽 페이스를 억지로 조절을 하려고 팔뚝을 돌리시면 오히려 훅이 조금 더 많이 날수 있으니 클럽을 앞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출발할 수 있게 오른다리 차주시는 동작만 몸이 회전이 억제되는 동작만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면 페이스 앵글에 컨트롤도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 동작은 로테이션 좋으신 분들이 릴리스 동작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이 동작을 하게 된다면 지나친 오버릴리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훅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본인 타입에 맞는 슬라이스 교정 방법을 써야 됩니다 픽스윙 갔을 때 몸의 회전이 우선이 아니라 클럽의 회전 왼팔꿈치의 바깥쪽 부분이 왼쪽 복사근 쪽으로 붙어주면서 몸이 따라가는 아우딘 스윙 궤도를 고치는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 스윙 궤도가 좋은 상태에서는 왼손 세 손가락을 순서대로 새끼손가락부터 말아 쥐어줌으로써 궤도는 유지하고 페이스 앵글만 닫아서 슬라이스를 교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멀리 공을 보내줄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슬라이스가 교정되면서 훅이라는 위험성이 약간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가 좋은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몸이 회전을 할때 클럽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회전을 억제시켜줄 수 있게 오른다리를 뒤꿈치 쪽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뒤쪽으로 강하게 차주는 스윙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슬라이스 방지법을 연습을 하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거리 손해 없이 골프를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슬라이스를 교정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골트 이경범 프로였습니다